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야근 러쉬랍니다. 사실 지난주는 투신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고 이번주는 이제 지금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저희 펀드 제안서 마감이 있어가지고 금요일까지 펀드 제안서를 완성을 해서 모태 펀드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이 퇴근하시면서 젊을 때 고생 좀 하라고 하시고 가셨고 저는 지금 7시인데 밥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앞에 요앞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하나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먹고 다시 일을 하도록 할게요. 이 화면이랑 저랑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장을 하고 이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책상 정말 노답이죠? 프레치에 사왔어. 짜잔! 1월 5일에 투심이 있었어가지고, 연휴 내내 정말 일을 했거든요? 투심복을 쓰고, 주말에 출근하고, 휴가 때도 출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펀드 제한서가 닥쳐가지고, 1월이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새해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 말은 좀 한가했으면 좋겠어 이번 달 말에도 제 생일이 있어서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먹고 치웠고 일을 조금 하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는 한글 파일은 안 돼가지고 <웃음> 개요만 일단 간단하게 짜고 내일로 컴퓨터로 다시 하려고 여러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나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갈래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저 오늘 창업 심사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심사 갔다 왔는데, 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창업 경진대회 나가보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요즘 대학생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일반적인 원래 대학생 창업팀들은 거의 다 약간 대학생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만 되게 국한돼가지고 창업 아이템 선정하고 이런 팀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진짜 테크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프로토타입들도 다 만들어오고 다른 뭐 커머스하고 이런 데들은 매출도 발생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고 왔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 대학생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택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에서 택배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귤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가기 전까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경비 아저씨한테 요거를 드리고 택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끝날 때 이것저것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오렌지 주스랑 쉬림프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조선호텔 갔다왔는데 거기 걸로 챙겨주셔서 오늘 저녁은 이걸로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멜릭서 제품도 받았답니다 저 립밤은 써봤는데 다른 제품은 안 써봐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빵을 한번 버터에 구운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불아 이거? 브랜드. 이거? 이거? 러거 이거? 이거? 이 y 이 이거? 이거? 이 i u a 이 세트를 통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세트는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예요.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이제 요 녀석을 문 앞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잘 갔다 오거라 친구야. 저는 요렇게 체크 이불을 오랜만에 꺼냈고요. 요거 아르투스 바디로션 새 건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향 좋은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게 약간 향수 바디로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향을 살짝 맡아봤는데 오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찐득찐득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유튜브를 조금 보려고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주제를 할지 근데 이 채널이 되게 새로운 기업들 소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좀 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 은 거기 좀더 공부를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점약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뛰어왔던 지금 너무 숨차요.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규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이볼을 시켰어요. 요거는 자몽 하이볼이래요. 요거는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요거는 야끼소바. 아그 한! 나 시험 시원... 거 저는 12월, 11월에 가봐봐. 아무리 아, 옛날에 아, 이 사겠던데 아, 나 관심있네요, 너. 이기 하도록. 자나왜 이런 애들밖에 없니? 아,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칼 차단하는 게 진짜. 이거는 저희 포트폴리오사에서 초콜릿을 보내주셔가지고 편지도 써주시고 이 서비스 쿠폰도 이렇게 주셨어요. 콜렛을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아까 맛 설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보시면 일단은 마다가스카르산 카카오빈 가나슈를 1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탁특공대 음! 어디냐면요 저는 점심시간에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제가 새로 살 집에 왔어요 냉장고 제가 이사하기 전에 새 걸로 냉장고를 갈아주셨고 이런 것들도 새로 해주셔가지고 비닐도 벗겨야 됩니다 자기 고개는 약간 그런게 늘있어서 잘 먹겠습니다. 음음 고추 파스타랑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음음